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문구 하울 영상입니다. 이번에 체리벨에서 신상이 막 나왔다고 해서 제가 그 신상들이랑 이것저것 가져왔는데 오늘 같이 요거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레터링 도장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한번 찍어볼게요. 도장은 또 찍어봐야지 예쁜 걸 아니까. 흰색 종이에다. 오, 너무 예쁘다. 필기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 예쁘다. 오 너무 예쁜데? 다른 것도 찍어봐야겠어요. 다른 것도 어떤 거 찍어볼까요? 오, 이런 거? 오, 잉크를 잘 묻혀서 찍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이런 얇은 선 느낌의 레터링 도장이에요. 오, 되게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거는 태그로 만들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어, 예쁘다. 이렇게 두고 그다음은 마스킹 테이프. 빈티지한 약간 가을 색감의 마스킹 테이프고 이렇게 가을 색감이 나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예쁘죠? 은은한 색감이라서 다른 마테들이랑 레이어드해서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빈티지 레터링 마테, 그리고 이거는 모눈 마테. 이런 식으로 같이 붙여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색상이 나. 이건, 이거는 빈티지한 사진 엽서예요. 어, 대충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의 빈티지 엽서들이고 뒷면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편지를 쓸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 색감 너무 예쁘다, 이런 건. 이런 느낌? 방 안에 둬도 예쁘고 아니면 카페? 인테리어? 이런 거할 때도 굉장히 예쁠 것 같네요. 오 이것도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이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그대로 다이어리 붙여야겠다 붙이고 오 이것도 빈티지한 우표에 우표랜다 이것도 빈티지한 엽서예요 엽서 이런 엽서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거는 친구들한테 간단하게 편지 써줄 때나 물건 포장할 때도 간단하게 손글씨 같은 거 써서 보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약간 해리포터 같은 느낌도 나고 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약간 해리포터 같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예쁜데요? 오, 저 이런 색감 너무 좋아요. 해 약간 빈티지한 이런 레터링 느낌의 요런 엽서들입니다 종이 재질은 좀 두꺼운 재질이고 진짜 엽서같은 딴딴한 딱딱한 재질이에요 종이를 하고 그 다음은 얼굴 구 많기도 해라 그 다음은 스티커들이에요 역시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스티커들 약간 핀업걸 같은 느낌도 나고 어, 저이런거 너무 좋아해요 예쁘죠? 예쁜데? 다율에 붙여야겠어요. 이런 거는. 아니면 핸드폰에 투명 케이스 끼워놓고 그 케이스 안쪽에 붙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 세트 그리고 이거는 만년 달력 빈티지 반투명 종인데 보이세요? 이런 디자인이라서 날짜 체크하고 다이어리한테 내가 붙여놓으면 이런 거 굉장히 예뻐요. 아니면은 반투명 스티커를 붙여도 예쁘고, 제가 한번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날짜를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스티커가 조금 크긴 한데 보이려나? 이런 식으로 날짜 표시하고 다이어리에 같이 붙이거나 아니면 포장할 때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반투명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책갈피? 책갈피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눈금도 있어서 자로도 대체해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이어리나 책에 하나씩 끼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 얘는 제가 좋아하는 기본 스티커예요. 이런 레터링 스티커도 있고 이런 것도 예쁘고 이런 것도 아무데나 덧대 붙여도 예쁘니까 반짝반짝 이런 거랑 레터링이나 이런 스티커들 이런 게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붙여도 다른 거 많이 안 붙여도 이런 것만 붙여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요렇게. 어 이런 거 너무 예쁘다. 약간 칼라칩 같은 요런 느낌. 요거는 음음음여기다 넣어놔야겠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우표 스티커입니다. 큰 사이즈의 빈티지 우표 스티커고 불투명 스티커예요. 예쁘죠? 이런 거는, 특히 이런 거는 포장할 때 라벨 스티커로 쓰면 진짜 예뻐요. 노끈이랑 라벨 스티커로 쓰면 이런, 약간 이런 빈티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이런 느낌? 잘 어울리죠? 되게 예쁘더라고요. 다양한 디자인의 빈티지 우표 스티커입니다. 색감도 진짜 빈티지하고 그림들도 빈티지해서 그리고 미세하게 보시면 크기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우표 스티커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보통 사이즈가 진짜 우표 사이즈로 작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 거큰거 거 있으면 포인트로 하기에 굉장히 좋지요. 그리고 스티커인데 이거는 아파 스티커예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여러분 원하는 데에 붙이고 위를 긁어내고 위에 필름을 뜯어내면 프린트가 되어 나오는 아파 스티커란... 아파 스티커가 아니고 프린트온 스티커입니다. 프린트온 스티커는 제가 진짜 좋아해요. 너무 잘 쓰고 있어. 그리고 그다음에는 메모지. 같은 종류로 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 안을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 종이가 다 달라요. 다까진 아니고 한네장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요 구성이 이 하나 하나 둘셋아세장이구나 하나 둘셋 이렇게 세가지 디자인의 메모지들이 들어있습니다 딱이 사이즈의 빈티지 종이들이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다른 거랑 덧대 붙여도 예쁘고 그냥 여기에 바로 일기를 써도 예쁘고 예쁘죠? 어, 이 그림 너무 예쁘다. 얘는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기존에 다른 디자인도 이런 게몇 개가 있는데 다잘 쓰고 있어요, 진짜. 음, 예쁘다. 어저 이런 나비 너무 좋아요, 나비. 너무 예쁜데? 요렇게 메모지 그리고 얘는 왁스페이퍼예요. 포장하시거나 뭐 다이얼 꾸미기 하시거나 할때 유용하게 다양하게 쓸수 있는 왁스페이퍼고 떡제본 처리가 되어 있어요, 맞나? 떡제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이런 빈티지한 메모지랑 붙이면 엄청 예뻐요. 그렇죠? 예쁘죠? 이렇게 하고 뭐 여기 견출지 같은 거를 크게 붙여도 예쁘고. 그다음은 이거는 모양 스티커예요. 조각 스티커고 이렇게 여러 모양의 빈티지한 라벨 모양 스티커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 개인적으로 이런 티켓 모양의 스티커나 작은 사이즈의 빈티지 스티커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활용하기가 진짜 좋아요. 이거 이런 거랑 덧대도 붙이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여기 뒤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두든지 해도 너무 예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류의 스티커입니다. 오 너무 예쁘다. 저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해요. 티켓. 제가 좋아하는 게 티켓이랑 우표. 오 너무 예쁘다. 오! 오! 저 이런 거 진짜 좋아요. 이런 거랑 빈티지, 이것도 우표 스티커인데, 아까 봤던 이 불투명 스티커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좀더 은은한 느낌이 나는 우표 스티커입니다. 이런 거는 레이어드 하기가 참 좋아요. 튀지 않으니까. 저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우편 도장이랑 우표랑 같이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요런 거? 요런 거.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디자인의 스티커가 있어서 질리지 않고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느낌? 보여드릴 게더 많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빈티지한 사진들이에요. 사진인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사진도 있고 좀큰 사이즈의 사진도 있고 이것도 역시 다이어리 꾸미기도 마찬가지고 인테리어 할 때도 예쁘게 할 수도 있고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쁜데 이런 거? 저 이런 햇살 들어오는 느낌의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너무 예뻐 이런 거는 태그만 들어도 진짜 예쁘겠는데요? 게 그쵸? 모양이 태그 모양이기도 하고 태그처럼 쓰면 너무 예쁘겠다. 이런 감성.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사진들을 예쁜 사진들만 이렇게 했지?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진짜 인테리어용 같아요. 벽에 붙이면 너무 예쁠 사진이야. 이렇게 이것도 너무 예쁜데? 그 다음도 같은 시리즈예요. 같은 시리즈인데 다른 색감에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서 있고 일단 파란색부터 보여드릴게요. 비슷하게 여러 종류의 이런 사진들 오 이것도 예쁘다. 귀엽죠? 귀엽 오 이것도 오, 이것도. 너무 청량한데요? 약간 뭐랄까, 포카리 스웨트가 생각나는 이런 사진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것도 붙여놔야겠다. 너무 예쁘다. 이런 것도 너무 예쁘죠? 오, 고양이. 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얘는 초록색 버전. 초록색 버전 너무 예쁜데, 색감이? 약간 민트 색감이 섞여있는 초록색이에요. 응, 음, 예쁘다. 여기도 이런 태그 모양의 종이들도 있고 오, 이런 느낌의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약간 부다페스트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쁘고 굉장히 예쁩니다. 아, 뭐가 다 떨어져.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색감인데 분홍색. 역시 핑크가 제일 예쁘다. 오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구본? 복숭아 오이 너무 예쁘다 아 핑크가 진짜 예쁘다 세상에 핑크는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예쁘지? 오 너무 예쁜데요 진짜 호로요이 <웃음> 핑크색 이미지들 오 이런 것도 너무 예뻐 이런 것도 예쁘다 오 이런 것도 너무 예쁜데? 아이고야 다리가 저려가지고 다리에 피가 안 통하고 있었나봐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다 뜯어보도록 할게요